Hello everyone. I'm your positive TNT guide teacher Claire. Nice to meet you again.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TNT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생활습관 함께 만들어주는 TNT.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TNT 표현은 Let's be healthy입니다. 자, Let 뭐마 하자. be 동사죠. healthy 건강한. be healthy 라고 해서 건강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let's 가 붙어서 건강한 상태가 되자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be healthy 자, 여러분들은 건강한가요? 어떤 게 건강한 상태죠? 네 맞아요 병에 걸리지 않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야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도 어, 힘을 쓸 수가 있겠죠 어, 여기 혹시 아프고 싶은 친구 있나요? 음네 아파서 학교도 학원도 안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네요 자 그렇지만 아프면 내가 너무 힘들죠 어, 만약에 한번 아파 보면은 아 어, 이제 아프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사도 맞아야 하고 병원에도 와야 되고 이따마다 약도 먹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 특히 몸이 건강한 상태라야지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선생님은 늘 바랄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지 우리 영어 표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Don't forget, let's be healthy Let's be healthy Let's eat healthy food 건강해지자, 건강한 음식을 먹자 Let's be healthy Let's exercise 건강해지자, 운동을 하자 Let's be healthy Let's drink water. 건강해지자. 그리고 물을 마시자. Yeah. Listen and repeat. I am healthy. I am healthy. Let's be healthy. Let's be healthy. Let's be healthy. Bye bye. bye, bye.